주차장이 넓어요. 여기 다카포라는 1층은 카페고요. 2층은 펍입니다. 오늘 가볼 곳은 여기입니다. 제주 표선입니다. 자, 야자수. 오. 저 수영장을 한번 볼까요? 스크린 그쪽에 영화 볼수있고요 이야 이 수영장 데이트 코스로 진짜 좋겠다 어? 안녕 사람 되게 좋아하네 사람 되게 좋아하네 <웃음> 1층은 이렇게 카페예요.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, 어, 자, 여기는 네. 30대 우리 또 브라더들 양준내기양준내기 <웃음> 다트. 오와. 2층 펍입니다 어. 지금 한산한 시간대라 어. 아니,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에 왔어요 저희가 어. 한산한 시간대라 오. 처음 본 신기한 소리도 많고 자 깔끔해요 그리고 오. 여기서 보시면 야자수랑 뷰가 여기는 좀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신 남자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같이 오시면 뷰나 이런 것도 보고 칵테일 한잔 하면 좀잘 풀릴 것 같아요. 여러분, 혹시나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신 분들, 제주도 오시면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. 네. 칵테일 한잔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, 준벅, 어, 네. 그리고 준벅이랑 칵테일 한잔 해볼 건데요. 줌버기란 게 여러분들 그냥 해석 그대로 6월에 벌레란 뜻이에요 그냥 그만큼 냥그 벌레가 꼬일 정도로 좀 달달한 과일 양이 난다라는 네. 아, 그런 칵테일인데 <웃음> 자 여러분들 준버기 나왔습니다 음. 아, 아. 상큼 달달한 게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중에 이꼭안 드셔보시면 드셔보세요 음.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음. 아. 아 수영장 비랑 너무 좋다 여기. 아. 자 그리고 여기 볶음밥이 또 굉장히 또 맛있대요 다가 볶음밥에다가 시원한 맥주도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, 칵테일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. 오. 아, 우 시원한 게 너무 좋다 진짜. 아, 이건 거의 뭐뭐 뭐 술이긴 술이지만은 진짜 거의 음료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. 음. 이제 찹스테이크 안주에 어. 이 시원한 맥주 이 하와이 맥주래요. 어, 라거고. 응. 롱보르, 음, 맞나? 아. 어. 롱보르, 응. 음. 롱보르. 아일랜드 라거. 어.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찹스테이크. 더. 음. 나 아, 여기 맥주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. 음. 음. <웃음> 오, 우 좋은데. 음. 탄산도 좀 적당하고 쌉싸름한 느낌이 오. 오 음. 어, 맛있는데 맥주 이거 굿잡. 음. 그다 안주로. Top steak. a mm. h oh. 수영장 뷰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해 음. 아. 음. 다음은 이 맥주에다가 타파로니 피자 오.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 피자 되게 좋아하는잘모르시더라고요 한식 위주로 좀 먹방을 하니까 피자는 좀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피자 엄청 좋아합니다 <웃음> 음. 아. 신피자로 아 도도 얇고 야이 끝에는 또 고소한 게 원래 이끝 부분 빵잘잘안 먹는데 너 이거 되게 좀잘 구워냈네요. 음. 쏴쏴 쏴. 아. 음. 그리고. 강력추천했던 이 볶음밥 볶음밥 자 비주얼 한번 싹 보여드리자면 응.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해물도 좀잘 들어가있고 응. 음 어좀 매콤하게 해, 해드릴까요? 라고 해가지고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, 맛있게 맵게 좀잘 됐네요 조리가 음, 아우 진짜 맛있다 어. 또 진실의 미간이 작동하는 맛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어, 이 맥주 맘에 드는데요? 음. 어. 어, 진짜 맛있게 한번 여러분들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 좀 제주도 혹시나 오시게 되신 분들 뭐 데이트 코스나 이런 거를 좀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음식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음. 뭐 칵테일도 다양한 종류가 준비가 돼있고 아저 스크린이랑 수영장이 진짜 이게 키포인트네요. 아 수영 즐기면서 이 스크린에 나온 영화도 보면서 아좀 되게 즐겁게 시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제주도 표송 오시면 닥카포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잡사가 제가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서장님, 사모님,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